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역사는 첫째로는 주나라로부터 기자가 도망쳐 망명해도 안전할 만한 강력한 국가인 조선이라는 국가가 본래 먼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조선 명칭을 애써 숨겨왔지만 기자 이야기를 통해 조선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존재했음을 은연 중에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둘째로는 다시 확인시켜드리자면 중국 쪽에서는 사실 그대로 조선이라는 명칭을 역사책에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서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역사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서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는 당시 젊은 사마천은 역사를 쓰다가 당시에 누구나 아는 고대의 상식이었던 기자는 주나라의 신하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거역하지 못하고 써낼 수밖에 없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진실을 실토한 셈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을 한국에서 그 일, 한국에서 그를 미국의 왕으로 봉했다고 하는 반상식적인 글은 감히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영상의 풀버전은 본 채널에서 볼수 있다.